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맞춤형으로 현실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은 시드머니인 자산일지라도 그 규모에 맞게 운영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 드린 이런 자산을 모으고 그 자산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자본소득이 덩치가 커지면서 비로소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솔션스타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익화에 도전하면서 고민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즉 목표와 방향성보다는 속도만 내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블로그, 유튜브, 쿠팡 파트너스, 기타 제휴 마케팅, 그리고 인스타그램, 틱톡, 전자책 판매, 스마트 스토어, 구매대행, 위탁 판매, 다양한 앱테크, 오모로 돈버는 법, 누구나 무자본 놀고 먹으며 너무도 많은 카피라이팅답지 않은 유튜브 제목 문구 또는 온라인 클래스의 광고 문구들이 난무합니다.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과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부업 정보와 클래스들의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따라하기만 한 것입니다. 간혹 바로 눈으로 보게 된 건강하지 못한 마케팅의 카피라이팅 제목에 현혹되기도 한 겁니다. 마치 필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물건을 충동구매한 후에 후회하듯 말입니다. 유명한 유튜버 중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요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동화 수익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고 결국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것인데요. 시드머니 만들기를 통한 자산의 증대 그리고 자산의 자본소득으로의 전환 때로는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시드머니의 극대화 즉 자산을 조금이라도 극대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본소득을 통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세팅해 놓는 겁니다. 여기서 퍼스널 브랜딩을 강조하는 이유를 자산 수익화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어느 정도의 브랜딩 효과는 자산 증대의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전자책, 블로그, 강의, 코칭 등을 통한 수익이 대표적이겠죠. 하여튼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더라도 시드머니, 즉 자산 수익화를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돈이 돈을 버는 수익화를 꿈꾸지만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돈을 버는 그들 모두는 유튜버라는 겁니다. 즉 가장 중요한 자산 수익을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블렌디드 유튜버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과정은 생략하거나 패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충돌과 갭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들은 때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서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그러잖아요. 사실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사람의 심리 중에는 아쉬움처럼 매몰비용에 빠지는 것과 같이 털어버리기 매우 어려워하는 심리가 있죠. 시간과 돈을 더 이상 낭비하지는 마시고요.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정보 제공자들을 찾아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맞춤형으로 현실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나요? TV 또는 온라인 홈쇼핑이나 가입한 다양한 쇼핑 사이트에서 메일이나 휴대폰 등으로 다양한 할인 알림을 보내오잖아요? 그러면 솔깃한 카피라이팅에 이끌려서 클릭해서 접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접속한 온라인 마켓에서 이것저것 서칭하다 마치 필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물건을 충동으로 구매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필요한 것 중에도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하기에 유용한 것이 있고요. 그다지 그 필요가 긴급하지 않지만 있으면 유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각적 충동으로 우리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이 덮여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의 작은 자본소득이 되는 겁니다. 즉, 시드머니가 자산이 되고 이 자산을 자본소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수익 자동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이 없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후반에 포르쉐 박스턴 모델의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어서 돈을 모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내집 마련이 더 우선이라서 기회비용과 편의 등을 계산해서 집을 구매하는데 결국은 사용했습니다. 나에게 긴급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우선순위거나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저에게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결코 아니었기에 잠시 그 충동적 욕심에 덮이지 않고 장기 투자적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결과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그 차를 구매했다면 작은 돈이 아니었기에 집 마련에 또 다른 변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차를 샀다면 지금은 감가 상각되어서 중고차로 팔아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때 구매한 이 집은 당시 시세보다도 6배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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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나쳐 버리는 앱테크를 통한 수익 이라든지 다양한 검증된 무료 코인 채굴도 포함되고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한 에디센스 수익도 해당됩니다 저의 경우 사업 수익도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이야기 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개인 브랜딩을 통한 수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과 전자책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 또 다양한 앱테크 수익, 블로그, 그리고 수익 자동화 홈페이지의 운영, 1대1 코칭과 그리고 강의, 이렇게 자산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이것이 또 완성된 자동화 수익은 아닙니다. 물론 자산을 만드는 수익화 모델 중에는 어느 정도 수익 자동화의 형태를 갖춘 것도 있지만 실제로 수익 자동화는 중장기 주식 투자와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블로그 운영과 제휴마케팅 등을 통한 수익, 개인 브랜딩을 통한 수익, 이런 것들이 자산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돈이 돈을 벌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이 기초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종종 이야기 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놀고먹으며 무자본으로 하루 한 시간만 일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죠? 부자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자가 아니더라도 매달 몇백만 원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찌드머니로의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 있기에 이렇게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결코 저런 일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저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산을 만들고 어느 정도 자본소득을 만들어 놓았다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런 사탕발림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각자가 처한 현실과 상황, 성격과 성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정보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부분 맞지 않은 정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본소득을 만드는 과정과 자산을 만드는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오해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쉽게 돈 버는 방법 당신도 무조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놀고 먹으며 돈 버는 방법 너무 많죠?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결국은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애쓰고 있는 다양한 수익화 모델들은 자산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결과적으로 자본소득이 만들어내는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돈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바로 수익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흔하게 이야기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입니다. 혹시 자본소득이라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전적 의미로는 재산의 소유자가 그 재산을 이용해서 얻는 이 이자, 지대 따위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익화 모델은 자본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의 거장들은 모두 자본소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자본소득을 쉽게 이야기하면 자본이 발생시키는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주식,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시세의 가치가 계속 변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신이 보유한 자본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소득이 될때 가장 이상적인 자본소득이 되는 겁니다 바로 돈으로 돈을 벌수 있는 소득입니다 수익자동화 시스템, 패시브인컴도 대부분 바로 이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거 있는 이야기들은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자산을 만들고 자본소득을 받는 단계의 과정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사람들의 순전함이라 또는 조급한 마음을 악용하는 말장난이 너무 많죠. 그만큼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즉 돈은 잘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관리하면 잘 사용하게 되죠 이것은 지나친 절약이나 구두세 같은 마인드를 종용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라인에 다양한 돈 부는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들의 경제 및 재정 운영에 대한 건강한 마인드를 상당히 흔들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탕주의가 무슨 뜻이죠? 한 번의 시도로 큰 재물을 얻거나 크게 성공하려는 태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이 역시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경제, 경영법칙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와 섭리 그리고 시스템 속에서도 저런 시도로서의 큰 재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자신의 또 다른 무엇과 충격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밸런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함을 잘 알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인용되는 많은 건강한 부의 거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산을 만드는 일과 그 자산을 자본소득으로 세팅하는 것 자산 형성과 자본소득의 돈과 시간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자산을 만들고 늘리는 일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재생 목록 중에 앞으로 자산의 자본소득화라는 재생 목록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수익화 모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산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